사람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자기 입맛대로 집안 사람들을 다루고, 복수를 위해 한 가족을 몰살하는 데다 사람을 바치고 아이를 재료로 삼는 저주까지. 지금까지 다룬 귀신들이 너무 어둡고 매운맛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 귀신은 단순히 복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까지 가져다 줄수 있죠. 게다가 외모까지 뛰어난 것 같으니 조상님들 뿐만 아니라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아할 만한 귀신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창부대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부대신은 창부와 대신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대신이라는 단어는 무당을 높여 부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신에게 붙는 호칭이죠. 한편 창부는 지격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남성, 즉 남자 광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창부 대신은 광대신을 의미하는 단어인 걸까요? 맞습니다. 창부대신은 문자 그대로 창부, 즉 광대 중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입니다. 하지만 창부대신에는 큰 신을 뜻하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물귀신이나 처녀귀신 같은 평범한 귀신은 아니죠. 창부대신은 자신의 한을 해소하기 위해 이승에 머물러 있는 귀신들보다 장군신처럼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창부대신은 무당들에게 모셔지는 무신들 중 하나입니다. 한편 창부대신은 광대신답게 굿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음악과 춤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굿을 주관하는 무당이나 무당들을 곁에서 돕는 창부에게 예술적 재능을 내려주죠. 창부대신이 하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인간들에게 닥칠 불행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창부 대신은 자신을 모시는 무당에게 창부굿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 창부굿이 일년의 횡액, 즉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굿이거든요. 그렇다면 왜생전에 광대로 살며 천대받던 사람이 죽어서는 액을 막아주는 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옛날에는 광대들이 무속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광대들은 고개나 판소리 같은 예능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무당과 함께 굿 같은 무속 행사를 진행하는 역할도 했거든요 조선시대 광대들의 배우자는 주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의 남편인 광대, 창부들은 굿판이 벌어지면 무당을 도와 곁에서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굿판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해왔죠 한편 광대들 중 죄주가 뛰어난 광대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궁궐에서 의뢰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뢰를 나래라고 하는데 나래는 한 해의 마지막 날 궁중에서 잡귀를 몰아내고 새해의 액마기를 위해 하는 행사였죠. 이렇게 광대들이 무속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광대가 죽으면 신이 되어 불행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창부대신의 외형은 다른 귀신들에 비해 알기 쉬운 편입니다. 창부대신처럼 신성시되어서 무당들이 모시는 귀신의 경우 대개 이들을 묘사하는 그림인 무신도가 있거든요. 창부대신을 다룬 무신도 중 가장 유명한 무신도는 북사당에 있는 창부시 무신도인데 흰 바지에 노란 두루마기를 입고 구슬갓근이 달린 갓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아마도 옛날 사람들에게 창부대신은 이런 모습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창부대신이 입은 옷보다 창부대신의 외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요. 창부대신은 특히 외모와 치장에 관심이 많은 귀신입니다. 이는 옛날 광대들이 굿이나 공연을 할때 되게 진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정약용은 이런 당시의 광대들에 대해 남자의 몸을 아녀자의 용태로 변화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죠. 창부 대신은 그런 광대들이 귀신이 된 존재이니 옛날 사람들의 눈에 마치 여성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곱상한 외모를 가진 귀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창부 귀신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곱상하게 생긴 미소년 느낌의 귀신일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광대나 창부가 하층민들만할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아주 드물지만 판소리나 창을 하는 광대의 경우 양반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갑자기 창부대신을 모시게 된 양반 출신의 인물이 양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명창이 되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아니면 창부대신과 아이돌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부 혹은 광대는 옛날에나 천시되던 직업이었지 요즘으로 따지자면 가수인데다가 외모까지 뛰어난 경우에는 아이돌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끼조차 없는데 얼굴만으로 아이돌 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조선의 최고 광대였던 창부대신이 부터 아이돌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부대신은 한편 횡액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니 아이돌에게 붙는 온갖 논란들을 해치워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창부대신은 아이돌들에게 꼭 필요한 귀신인 것도 같네요. 창부대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귀신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다룰 주제가 너무 적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기도 했는데 귀신부터 각종 저주, 게다가 오늘 다룬 창부대신처럼 신으로 모셔지는 귀신들까지 다루려 하니 이번에는 반대로 다룰 주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연이었습니다.